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는 모장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게임이다. 그런데 이런 게임이 일루미나티라는 것이 이해가 안될 수도 있다. 그러면 왜 마인크래프트가 일루미나티라는 것인지 알아보자. 우선 마인크래프트는 12세 이용가이다. 그리고 마인크래프트의 블록수는 756개이다. 756 나누기 12는 정확히 63이다. 마인크래프트에서 한 칸에 최대로 들수 있는 아이템 수는 64개이다. 64 빼기 63은 1이다. 마인크래프트의 인첸트 개수는 38개이고 1 더하기 38은 39이다. 마인크래프트의 음악 개발자였던 C418을 10진수로 나타내면 5200번지 0이다. 52,000 더하기 39는 52,039이고 여기서 각 자리수를 더하면 19번지이다. 마인크래프트에서 철 바지를 만들려면 철괴가 7개 필요하다. 19 빼기 7은 12이다. 그리고 마인크래프트의 차원은 오버월드, 네더, 엔드로 3개이며 12 나누기 3은 4이다. 마인크래프트 개발 시작일은 2009년 5월 11일이고 거기서 각 자리수를 더하면 17번지이다. 마인크래프트 정식 출시일은 2011년 11월 18일이고 거기서 각 자리수를 더하면 15번지이다. 17과 15를 더하면 32번지고 거기서 각 자리수를 더하면 5번지이다. 아까 설명한 4와 5를 더하면 9번지이다. 마인크래프트 정식 버전 수는 16개이고 구 더하기 16은 25이다. 각자리 수를 더하면 7번지이 되고 마인크래프트는 6글자이고 마인크래프트는 9글자이다. 9에서 6을 빼면 3번지이고 3 더하기 7은 10이다. 마인크래프트의 음악 디스크의 개수는 13개이고 10과 더하면 23번지이다. 마인크래프트의 마인카트에 필요한 철의 개수는 5개이고 23 나누기 5는 4.6이고 그것을 반올림하면 5번지이다. 마인크래프트의 에디션 개수는 19개이다. 1 19 n s 더하기 5는 24이며 각 자리 수를 더하면 6번지이다.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에 있는 발전 과제의 개수는 8개 개이며 80 나누기 6은 1 3 3 3 3 3 3 3 3 3 3 3이며 마인크래프트의 생물군계 개수는 1 9개이고 79 나누기 13.3333333333333은 5 9 2 5 0 0 0 0 0 0 1 4 8 1 5이다. 여기서 0의 개수는 9개이고 9는 비둘기를 뜻한다. 비둘기는 날아다니는 새이다. 마인크래프트에 있는 날아다니는 새는 냉못의 하나뿐이다. 여기서 잉은 유니코드로 C 575이고 C는 아스키 코드로 67이고 플레이어의 체력은 10칸이다. 67 나누기 10은 6.700이고 6을 뒤집으면 9번지 이도 9회기 6은 3이다 3은 삼각형을 뜻한다. 삼각형은 일루니나티의 상징이다. 그러므로 마인크래프트는 일루나나티이다